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.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.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 6,600여 개 단지 중 4,100여 개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해당 공동주택은 주민의사 결정과 사업 정체 및 분쟁을 막기 위해 단지의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개별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합니다.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자문단 운영과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설치해 안전 진단과 안전성 검토 비용 등 리모델링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. 도는 이번 조례 지정으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MB 경기채널 조종읍입니다